아까 손톱 깎았잖아요. 이거. 손가락이 두꺼운 거 아니에요? <웃음> 아니 맛있더라고. 요 아이고. 아이고. 음음음음 코인은 안 하죠. 음. 모르니까 열돈도 없고. <웃음> 코인노래방 코인 뭐 이런거 뭐, 이렇게 뭐, 뭐. 앞으로 순풍산부니크 같은 그런 그게 나올 수 있을까? 시트콤? 시 응. 제가 짜놓은 시나리오 있는데 응. 재밌어요 원래 사람이 꿈을 꾸는데 응. 이거를 진행하느냐 안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시작을 하냐 안하느냐 응. 이거 꺾어 이렇게 한번 어이 거 이거 드신 분이라 많이 아, 꺾어 보셨나봐요 그 나왔지 예. 계속 이렇게 하면 한... 다 나는 우리 방송 보고 <웃음> 어, 이, 어떤 이어 댓글들이 달릴까 그것도 궁금하나 <웃음> 좋은 댓글들 앗딱! 말... 아, 아! 왜? 형 아이 <웃음> <웃음> 아 뜨거워 부이 많네요 이게 나 이거 혼자 소주 먹는데 이게 많더라고 배가 부르더라고 이거 햄맛이에요? 이거? 네. 아... 어 약간 그런 맛왜 혼자 술 먹고 그래 형? 외로워서 외로워도 슬퍼서 나는 안 울어 자 그럼 언제 우는지 물어볼게요 <웃음> 응. 언제 물어봤어요 형 지금 울고 있는 거 아니죠? 나까 방금 물었잖아 맞아. 인순, 인순이, 인순이 나 아내에게 들을 때. <웃음> 난 코인 얘기하면서 잠깐 물었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리고 그거 그그 그, 그것도 뭐요? 그 노래 들을 때도. 그 호퍼라이프라는 밴드가 있는데. 그, 비관을 들으면, 아, 썩은 나무의 그 비유가. 아 정체를 숨기려고 <웃음> 얼굴에 안 나오게 했는데, 누군지 바로 말하네. 뚜뚜루뚜 <웃음> <웃음> 하나 둘셋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 <웃음> 이게 왜냐면 내 인스타에 홍보할 거니까 <웃음> <웃음> 내가 아닌 척하면서 나는 요즘 이게 재밌더라 응 <목소리> 음. 미안 안돼 형지 이거는 음. 몇개 없잖아요 음. 가위바위보해서 그럴까 두 명씩 먹고 한 명은 참게 그럴까 네. 그럼 나 이번에 한판 내가 이긴 걸로 12, 할게 열두개 12, 12. 형이 열세 개인데 형이 세개 먹어 하나 먹어서 열두개 됐어요 아 그럼 네 개씩 먹으면 되네 사삼 십이 <웃음> 맞네 <웃음> 나 형이니까 나한번더 먹었다고 생각해. 그래요? 응. 그런 게어딨어요나형 <웃음> 이럴 때 너무 좋잖아요. <웃음> 나 이럴 때 형이 제일 좋잖아요. 가끔 약간 뭔가 나는 막내니까 형들이 하자면 해야 되는 게 있거든. <웃음> 아니에요. <웃음> 민수 오라 그래. <웃음> 갑자기 등장하네. 맛있어 요 형님? 아 너무 맛있다 트리스 괜찮았죠? 응, 응. 이게 괜찮아 또 뭔가 이 소스와 이양파의 응. 이.. 이 어, 어때요 형님? 양파 맛있어 양파 아니, 맛있다 <웃음> 끌까? <웃음> 응 동원에서 잘 만들었네 <웃음> 아기회주의자 진짜 <웃음> 아, 난 참치도 진짜 동국것만 먹거든 동원에서 잘 만들었어 그러면 형 내가 아니. 내일모레 진짜 목동에 진짜 좋은 참치집 있거든요 음. 거기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형은 안갈 거잖아요 거기 동원 참치가 아니라 진짜 참치거든 사줘? <웃음> <웃음> 형안 되겠다 <웃음> <웃음> 형 그냥 영원히 캔 드셔야겠다 형나 <웃음> 네? 아, 빼고 가려고 여기? 아니요 가습기 이거 찍어야지위해서 다들 정수리 관리 잘해주세요 니네 아, 진짜 너나 빼고 너네 진짜 거의 참치 시간 나 거, 진짜 쫓아간다 그냥 꽁싸질린다 진짜 알지 맛있어 <웃음> 아 너무 너무 좋다 진짜 양파를 이렇게 해서 올려놔가지고 음, 아, 탄게 탄게 맛있거요 음, 이렇게 약간 아, 아니탄건탄 거는, 탄 거는 아니고 약간 짓눌린 요런게맛있어아 음, 네. 내일 축구 못갈거 같은데? <웃음> 아 형이 꼭 나오라 그랬는데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양파 하나 곁들여 이게 베이컨이죠? 야, 이거 베이컨이랑 약간 훈제? 네. 어, 그쪽이지? 훈제쪽 그쪽. 훈연한거죠? 음. 아까 음. 음 캠핑 갔을때 음. 연어 이만한걸 하나 사갖고 갔어 음. 민수 씨, <웃음> 이자차 먹고 존나 맛있다. <웃음> 형 욕하면 안 돼. 내가 언제 했어? 어, 두번 했어. <웃음> 진짜? <웃음> 응. 야나 이거 큰일 났다. 병이에요뭐 벼... 집사람이 그래서 나한테 하도 욕을 해가지고 그 요만하게 코팅을 해가지고 응. 뭐라 했더라? 욕그 자기 그 그렇게 이제 저급한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위치를 땅에 떨어뜨린다. 뭐 이런. <웃음> 그런 명언이 있더라고 네. 그걸 나한테 보내줬어 줄 갖고 올까요 더? 어네족지마 <웃음> <말아봐. 웃음> 어, 편집해야돼 하지마 <웃음> <웃음> 하지 편집해야돼 알았어 <웃음> 나 옛날에 욕하다 아버지한테 걸려갖고 혁대로 맞았어요 <웃음> 야, 그거 학대잖아. <웃음> 그런 그런 얘기가 더 무서운 거야. 우리 때는 학대가 아니죠.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었으니까. 음. 뭐가요? 폭력이? 아니 욕했다고 협대를왔았다니까 아, 저 너무 눌렀어. 잠깐만 돌아왔잖아. 이거 형다 드시. 클라우드 세술이라. 아 클라우드 있었구나. 이 어디 거야? 롯데요. 롯데? 음. 아 롯데에서 롯데. 롯데에서 클라우드가 나온거야 너무 자본주의 노예같은데요? 음. 롯데도 맛있는거 많지 음. 롯데에선 참치 없지 <웃음> 음. 롯데가 부산갈매기인가? 그쵸 아 부산 괜찮은데 많아 음. 어 부산 어디 괜찮은 데 어디 있어요? 돼지 우밥 하고 그다음에 그 고래사오무 어? 고래사오무 그 해운대 앞에 음. 어묵 와 장난 아니죠? 어묵. 나는 부산에도 제일 맛있는 데 뭐냐면 부산역 나오자마자 부산역에 어묵집 있는 거 알아요? 응 음. 거기서는 제일 맛있더라. 부산역 켈텍스 내리면 거기 아 어묵 파는 데 있어요. 그냥 그 제일 맛있어요. 그 부산에 태평 뭐 있잖아 태평양 아그 말고요. 태평이 아니라 그 뭐야. 그거. 태평양 가볍게 이런 느낌인데, 형. 아무튼 화장품. 아유. 난 부산 가면 전주 집에서 밥을 먹어요. 아. 부산의 <웃음> 전주집 밥 맛있어요. 돼지국밥은 잘라도지아 <웃음> <웃음> 어. 이거 방송 보고 뭘 할까 사람들. <웃음> 댓글 뭐라고 답니까 얘네 술 취했다 이럴 것 같은. 양평에 자꾸 고 확실히 강원도더라고. <웃음> 함흥냉면은 서울이 제일 맛있어 함흥냉면은 <웃음> 충무로에 있는게 본점있죠? 어 충모로... 서울이 제일 맛있어 <웃음>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보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맛집은 청담동에 다모여있더라고 강남에 다 있어요. 강남 청담에 음... 다모여있더라고 맛집들이 그 맛집 사실은 만들어놓는거 아니야? 네? 나는 맛집, 맛집이라 그래서 와서 먹으면 특별 진짜 아있는 집이다 이런건 잘 모르겠는데 그..그때.. 기분은 하잖아요 아이..어느 집이든 기분은 하지 아, 난 그거..그때 뭐. 캠핑 갔다 오면서 네. 그 곰탕.. 곰탕. 그거는 정말..정말 정말 맛있었어 거기는 충신 충실, 응. 기분에 충실한 집이구요 <웃음> 그 집. 앞에 우리 오다가 보면 일산칼국수집 있었잖아 네. 일산칼국수그 집도 원래 맛있는 네. 집이거든? 캠핑 <웃음> 어디 갔다 왔는데요? 연천! 연출로 갔는데 일산 칼국수가 맛있었어요? 응. 어제때 지나는 길이 일산 이었거든 음 일부러, 일부러 곰탕 먹으려고 그, 그쪽으로 그 일산으로 간거야 돌렸지 차를 돌린게 빠진 거죠? <웃음> 잘못 들어간거 아니야? 일부러 찾아서 갔어 얘가 거기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응. 형 그거 먹으면 진짜 장난 아니야 이랬는데 형그날 완전히 개깔라돼가지고아침 너무 힘들었거든 아무것도 입에 안들어갈 때 있잖아 술, 술 많이 마보다술 그래. 응, 진짜 많이 마셨어 죽겠는 거야. 뭐, 아무것도 못 먹겠어. 근데, 얘가, 가자 그래가지고, 일단, 뭐, 미수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갔지. 와, 국물 처음에 떠먹는데, 이 떠먹는 거 자체도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이제 한줄거는 먹는데, 왜 있지? 국물, 왜 이렇게, 그 젤라틴 이렇게 식으면 왜 이렇게 굽는 거 있잖아. 고체 같이. 근데 여기가 딱, 근데, 이, 입술이 이렇게 쩍쩍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근적끈적해 아, 어. 국물이. 어. 어. 응. 저, 와. 전분을 많이 탄거 아니야? 맞아. <웃음> 근데 아씨 하면돼 소고기도 많아 소고기 아씨는 괜찮아근데 그다음은 아, 안돼 이제 딱 마셔 먹는데 한몇 스푼 이렇게 딱먹기셔야니 어? 이거 봐라 그리들이제막 이제 먹었어 거짓말 안 하고 차에서 빌빌 대던 거를 주발이 털기 시작한 거야 힘이 이제 <웃음> <웃음> 다시 올라온 거야 텐션이 그 정도로 진짜로 괜찮았었어 속이 다 풀리고 힘이, 힘이, 그니까 왜 그런 거 있지? 소가 왜 낙지 먹으면은 빌빌거리던 소가 낙지 먹으면은 왜 살아나는 그런 거 있잖아 음. 그런 얘기 있잖아 나 진짜 그 느낌이었다니까? 근데 그래 이제 그거를 셋이 먹었잖아 네. 셋이 먹었는데 삼만 원을 이제 한 그릇에 만 원이야 특이 만 원이었지 네 삼, 현금으로 계산을 하면 한 팩을 줘 서비스로 그걸 갖고 왔어요 여기, 한 팩을 와.. 그걸 또 먹는데 그 맛을 진짜 와 잊을 수가 없더라고 진짜 맛있더라고 저는 그래도 형님이 해준게 제일 맛있어요 어, 고맙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이런 거 먹으면 안주 리뷰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야, 이런, 아니 이런, 여기... 이런, 이런 얘기가 재밌어 아 근데 진짜 동원 거 동원 꽤 맛있긴 하다 아, 롯데꺼라 그러네아 맥주가 이게 이게 동원꺼고 이게 일산 거. <웃음> 일산 거, 일산 거. 어 이거 클라우드 괜찮은데? 형클라우드 좋아 이 클라우드도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산 찐거 보내주면 깜짝 놀랄걸? 아 근데 얼 찬이 형이랑나랑 맨날 클라우드만 먹었잖아요. 음. 그 둘이서 아주 금토일 3일 하면 200팩씩 먹었잖아요. 둘이서. 아, 클라우드가 롯데 맥주의 브랜드야? 이 롯데 거 맞나? 잠깐만. 아니, 뭐.. 정확하게 그러라 진짜. 이게 어색해지는데. 어? 무슨 씨그 전지현 씨가 어? 했던 거 아니야, 전지현. 음. 소... 어쨌든 클라우드 롯데 거를 알고 있어요. 카드랑 롯데 칠성 맞네. 음. 루터 실성이네 아니 뭐난그 네, 사이다 칠성 사이다도 되게 좋아하거든 사이다는 칠성이죠 사이다는 칠성이야 그것도 병, 병 사이다 전생에 <웃음> 이완용병 사이다 형이 정도면은 너무 야, 하나만 타형 <웃음> 여러 개다 만들어요 야, <웃음> 하나만 타다 <웃음> 던지면 막 하나 걸려 다 던지면 하나 걸려 내가 편집할 때 고민되잖아 뭘 살려야 되니까 <웃음> 우리가 어떤 기업을 찾, 찾아야 될까? 그 기업이 우리를 모를 텐데. 내 사랑 유자. <웃음> 이거 어디 거야? 웅진. 음진. <웃음> 뭐야? 싱크비가 아니야. <웃음> 싱크빅. 안 맞잖아, 우리랑 각이 안 맞잖아요. 문제 풀 거냐고 여기서. 아, 웅진 싱크이야 대박이다. 문제는 문제는 아이템 풀이지. 형아 아이, 어렸을 때 아이템 풀 해봤어요? 그럼. 부자였잖아 옛날에 요술팬이 요술 처음 났어 우리 때 요술 뭐요? 요술팬이라고 있어 뭘 이렇게 칠하면 답이 나와 아 진짜요? <웃음> 부자들만 했던 거 있어 아이템풀 어? 아이템풀 유명하지 그맨 1일지란 말이야 선생님들이 왔어 어렸을 때 부자들 했던 거 기억나는 거 있죠? 어렸을 때 부자들이 꼬맹인데 옆에 친구가 좀 부자이면은 음. 걔네들이 꼭 했던 거 뭐? 보이 스카우트 걸스카웃, 뭐, 아람단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건 있었어, 맞아. 그런 거한 애들 진짜 부자였지. 부자였고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 형 그때 뭐했어요? 깡패. 아유, <웃음> <야유>, 진짜. <웃음> 형 그거, 그러니까 뭘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자였던 애들이 뭘보이스카웃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우리는 윗 동네 아랫 동네가 있었어. 윗동네 애들하고 아랫동네 애들하고 막다방고하고막 이랬었거든? 아다방고 진짜.. 근데 윗동네 동네 아... 나보다 두살 어린 애야 야, 아마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다방고 진짜.. 다방고 다방구.. 다방구 진짜 나는 다방고 알지? 넌 알어? 난전 알죠 형 전봇대 끼딱 끼.. 어? 너 이거 손 깍..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딱 하고 딱깍 끊어가지고 달리기 전력질주 저는 다방고 알죠 대부분 그그 다방구를 언제 했는지 알지? 몇, 어, 언제쯤.. 저녁시간 먹기 전쯤에 했단 말이야 해 떨어지기 <웃음> 직전에 어? 누구야 밥먹어라 어, 어, 야! 종환아 밥먹어라! 이름말을 이 어떻게 해? 아 나, 안녕하세요? 이종환입니다. <웃음>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 갑자기.. 갑자기 야, 뭐딱 성대모사 잘한 스타일도 아니야 그니까 러 걱정이 돼 많이 근데 어. 그 와중에 야! 뭐 누구야 밥먹어라! 누구야 밥먹어라! 그러잖아 근데 얘네 집은 마당이 있는 그왜그 그, 그, 무슨 주택? 그 뭐라 그러지? 단독주택 전원주택 전, 그때 초록 단독이요, 단독. 단독주택 마당 있고, 막이런데큰 네. 대문 있고, 쪽문 하나 이렇게 옆에 딱 네. 있는 그런 집 있잖아, 옛날에. 네. 걔가 거기서 살았는데, 걔는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밥 공기에다가 치즈만 딱 얹어서 주는 거야. 아... 뭔지 알지? 그렇게 아니, 하면서 아니, 걔를 아니. 먹이면서, 먹으면서 하래. 어? 우리나 야, 너무 시키야, 밥안 먹어! 막 이러고 엄마가 쫓아다녔는데, 딱 봤을 때, 야, 얘는 부잣집이구나. 진짜 부자는 부자구나. 어렸을 때형 많이 먹었던 반찬이 기억나는 거 있어요? 나? 네. 나 볶음김치 김치가 너무 싫어서 엄마한테 볶음김치 해달라고 나도 김치 응. 김치랑 무생채 난 멸치볶음 멸치볶음 <웃음> 형 <근데> 고기 먹었네 <웃음> 형님은 어, 멸치볶음 고기 먹었으면 형 멸치 먹었으면 아, 그래서 형 키가 크구나 어, 우리 집잘 살았어 우리 그얜잘 살았다니까 <웃음> <웃음> 잘 살았어 난 야구부였어 <웃음> <야구였어. 웃음> 아형 잘했네 아, 진짜 야구부는 <웃음> 나 함부로 할 수가 없었지 그 내꺼야 이쪽은 건드리지마 제일 형이 이렇게 <웃음> 못사는 사람들이 하는 짓인데 아이. 이번 편이 제일 재밌을 거 같아 근데 나 그게 그, 그 아까 예, 이어 나가는데그 그 밥에 치즈 얹은 그게 되게 먹고 싶었다 저는 그것보다 마가린을 넣어준 따한 밥에 아, 마가린을 아, 그거는, 딱 주잖아요 그건 대박이지 거기다 거, 간장. 예, 네, 그거, 그 자체가, 그거를, 어, 난 몰랐, 몰랐거든. 마가린, 마가린이 뭔지도 몰랐고. 음. 어릴 때. 근데, 어, 잘, 그, 친구네 집 가는데, 뜨신발을 막한판 퍼갖고, 압력밥서판을 퍼서, 거기다 마가린을 두고 계란 어. 땡 노른자로 싹 녹지 않지. 그걸 주는 거야. 그걸 그렇지. 그거 간장을 마지막에 딱 뿌려주고, 척기 넣으면 안 돼, 거기다가는. 그걸 막 비벼서 먹으래. 근데, 그 꽃인 내가. 아. <웃음> 언제 그렇게 해서 한번 먹어야겠다. 밥 명이 세 갖고. 저는 저는 <웃음> 그거, 그거 괜찮다. 저는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리 때 전보다 이제 반찬 좀 괜찮, 좀잘 산다. 그럼 진미채. 음, 조금 진미채. 조금 여유 있다 그러면 진미채. 진미채 맞아. 아니면 전보다 오이 소박이랑 김치 다뜯고 음, 거잖아요. 보통 음, 음. 그렇게 오잖아. 근데 유독 친구 중에 한 명이 동그랑땡 돈까스랑 그러니까 동그랑땡 고기. 꼬마 돈까스 요만한. 꼬마 꼬마돈가스, 돈까스랑 음. 유독 고기를 맨날 싸우네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지 도대체 뭘까 그래, 친해졌어 그래서 걔네 집에 갔어 그랬더니 걔네 부모님이 그 수입 음, 그 상에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수입 상 이런 걸 하는 거야 미제집이었구나 미제집 네. 아 근데 걔네 집 가면 초콜렛 두께가 진짜 이만해 초콜렛에다가 두께 이만해 그리고 막 영어로 된 허쉬 막 가루 있고 막 이런 거 꽃뿐이네 그래서 걔네 집에 놀러 가는 게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행복이었어 그지 아, 그 엄청 그때는 그런 일하는 사람들 엄청 부재했고 아, 아, 그럼요 그래. 시리얼 어, 어. 시리얼에 우유를 말아먹는다 이거는 진짜 생각할수 없는 그때 거거든요 그런 거장사하시 미제 근데, 미제 그래 미제집 어 미제집 근데 그게 <웃음> 아, 잠깐만요 아, 시청자 여러분이 미제집이라 그러면 우리를 뭘로 보겠어 요 <웃음> <아니>, 진짜 미제집이었어 <웃음> 네. 그리 우리 궁극... 수입자파좀 수입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어때요? 어. 수입무역상 아 그렇지 무역하심, 무역상. 무역상국민학때 응. 검사를 하려면 <웃음> 미제집이 뭐야 <웃음> 근데 진짜 미제찜이었어. 미제찜. 칼미고 지금. 응. 근데 요즘에는 바뀌었잖아. 잘 사는 집이 오이 소박이 사갖고 오고, 아. 못 사는 집이 참치캔 같은 거 갖고 오느잖아. 요즘에는. 그게 아, 바뀌었어 어. 왜냐면 오이 소박이 비싸거든. 몸에 좋은 걸 먹거든. 존재찜에. 웰빙으로 많이 바뀌었잖아. 그래서 뭐 더덕구이 뭐 이런 거 도시락 반찬으로 가져오고. 와. 근데 못 사는 애들이 돈가스, 돈, 댄, 프라 튀겨 먹고, 어? 두덕. 돈가스 튀겨 오고 이러는 거야, 이제는. 더 이렇게 바뀐 거야 이제 문화가 맞아, 그렇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게 문화가 맞아, 맞아, 맞아. 다시 맞아, 맞아, 맞아. 바뀌었어 생각도 못했네요. 그냥 이제 가면... 저는 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도시락이었거든요. 너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네, 저 도시락이었어요. 난 국내 그좀 낡아요, 쓰레기. 우리 그럼. 급식이었어. 형잘 <뭉> 살았는 짓줄 알아요 이 새끼 살이 바뀌 다니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학교 이름이 강남초등학교예요 강남.. <랑>, 그때 당시 강남군녁 아 이러면 형이 형이.. 나이런 형이 못해 나 이러면, 형이 형이 대화가 안 돼, 나 이러면 형이라.. 나를이런면 못해 나는 형이 형이 형 이러면 그때 급식이 어디 있었어 <웃음> 뭔 소리야 형다 <해요? 웃음> 전부 다 진미채랑 그러니까 오이소박이 무슨 사관학교 기숙사니.. 아 무생채 김치 싸우고 갔어야지 형 <웃음> 진미채를 어떻게 반찬을 해? <웃음> 우리 아버지가 진미채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한건줄 알아요? <웃음> 마른 오징어, 마른 오징어를 가위로 다 잘라갖고 침멸짜렁 <웃음> <웃음> <웃음> 진짜로 <웃음> 그거는 그거 형님 야그 아, 아버지 노고다 노고 그, 진짜 그건 아버님한테 감사해야 돼야 대박이다 밤 아버님이, 그건 그날 밤 아버님이 술안주를 반찬으로 준거야 요 아니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저 중부시장에서 오징어를 이제 사오셨는데 그 오징어 맛이 없었던가 예요 제가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먹지? 그래갖고 그거를 반대 가위로 자르셔갖고 그걸 지미채로 진짜 해도 좋다니까요. 그 다리도, 그 그, 그, 그, 그, 자르기 힘든 건다 잘라가지고. 대박이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럼. 얼마, 얼마짜리 지미채요그이형아 형은 진짜로, <웃음> 형. 아.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술안주야. <웃음> 반찬이 아니고 술안주야, 술안 아버지가 술안주 하려고 이식으로산거 아니야? 혹시. 진비씨 옆에 그 고추장이랑 마요네즈도 있었어요? <웃음> <웃음> 야, 나 어릴 때 마요네즈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었어. 좀 <웃음> 진짜 소란 <순환> 주는데. <중대. 웃음> 마요네즈, 마요네즈는 나 어렸을 때도 있었는데. 마요네즈 마요네즈 저희... 대신 마요네즈 반만. 아 우리 집에는 없네. 안 사다 놓으니까 노인네들이 마요네즈 이런 거 먹어볼 줄도 몰라가지고 마요네즈 자체가 없어져. 케첩도 나지주먹케 들어가서 먹어봤나? <웃음> 참 이거 국민학교대 먹기는 잘 먹었는데? 우리 세대의 공동점이 뭔지 알아 형? 우리 세대의 공동점? 초등학교랑 국민학교랑 말이 계속 공존한다는 거 음. 내가 국민학교 마지막이에요 아 응. 네가 마지막이야? 제가 82년생 제가 국민학교 마지막이고 제 밑에부터 다 초등학교 출신이에요 내가 자랑할 거 아니지 뭐 나이 많은 거니 그렇지 국민학교라는 그 말이 일본에 잠재네. 그래서 초등학교로 바뀐 어, 거지 원래는 소학교죠, 소학교. 그건 야, 씨. 너무 형님 <웃음> 너무... 몇 년도냐고요? 야, 서당이라 해라, 서당. 씨. <웃음> 형, 형네 집잘 살았다면서요. 소학교, 소학교, 소학교. 지금 소학교. 난난 어, 근데 이 토크가 더 좋다. 소학교, 소학교. 어, 난 이게 야, 이러다 토크... 이러다 바뀌는 거 아니야? <웃음> 그냥 토크쇼 되는 거지 <웃음> 뭐. <웃음> <웃음> <웃음> 이거 다 듣는 분 이거 혹시 누가 봐지모르지 듣는 <웃음> 분도 사실... 재밌어 음. 아니 우리, 우리 학교가 운동장이 두 개가 있었고 음. 아래 운동장, 아니 운동장이 세 개였구나 아래 운동장, 위에 운동장, 뒤 운동장 나, 나는 공감해요 그리고, 그런 리고그 학교가 있어? 예, 그리고 우리 학교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형 저도 있었어요 강당도 있고 미치겠다 니네 지금 뭐구냐형 학교 강남 초등학교? 음. 어디 있었죠 형님? 상도선 옆에 어, 형이 학교 어디 갔죠? 네. 김영삼 네. 전 하... 대통령 집옆 형, 형 학교 안 나왔나? 나 염창초등학교 아, 염창그그 <웃음> 그 뒤에 살았어 <웃음> 제가 제가 이제 저, 저는 용산에서 태어났거든요 음. 용산 출신인데 거거 이제 금양국제 이제 금양초등학교지 이제 금양? 네 금양이라고 있어요 금양국민학교 출신인데 아마 이제 어쩌면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 그때 이제 그때 반, 반도 진짜 많았잖아요 형님 초등학교 국민학교인데 뭐 13반까지 있었고 한 반에 몇 명? 50몇 명이지 60명 봤어 아 갔었어. 비슷했구나 그, 형이랑 비슷했네 그, 저희때까지는 그냥 막확 많았지 때려넣었지 그냥 때려넣다 우리 시청자로 보고 계신데 아 근데 우리 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다 때려넣었어 그냥 왜냐면 학교가 부족하고 인구는 많은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맞아 지금 그, 봐봐 한 반에 한 반에 20명? 이정 수지 바닥도 나무잖아요 그니까, 바닥, 아, 거야. 기억나요, 형님? 물 골프 왁스 칩. 막, 왁스 갖고 와고 이거, 이거, 왁스 야, 왁스 갖고 오는 게 문제 아니라, 수, 이, 속, 걸레. 이렇게 <웃음> 넣어가지고, 벙어리 장갑 같이 생긴, 이걸 집에서 만들어 오라 그랬다니까, 학교에서. 문방에서 팔았잖아 50원에. 그래, 팔았었어. 그, 물, 물 왁스 50원. <웃음> 약간, 동그란 거, 해갖고, 따고, 바닥 거다 닦고. 물 왁스도, 그, 뭐야, 곰돌이 모양 같은 거. 저는, 그럼 그냥... 니네, 니네 학교 다닐 때, 그 나무 나무 철자 없이 나무로만 만들자 저 있을 나무였어요 없다. 제가 나무였고요 그, 사각으로 된거 형님 제가 나무였고요 아, 제가 그래도... 거의 마지막인데 저희 뇌무실 아.. 뇌무실이잖아이씨너 <웃음> <웃음> 갑자기 군대까지 가는 거야 <웃음> 저희 그 교실 아 네, 죄송합니다 저희 그 중간에 그 동그란 거 있었어요 그 난로 아 너도 그게 있었어 네. 그래갖고 그 육각 육각인가 팔각짜리 그거 있잖아 석탄 있잖아요 저기 예 네. 그거를 떼었었어요 아 갈탄? 갈탄? 갈탄, 갈탄 갈탄. 갈탄 갈탄 갈탄. 저는 갈탄 그걸 때였었어요. 저는 그럼, 제가. 아 너는 학교 수영장도 있었다면서 시뭐 그런 걸 써? 저 모르죠. 그거 뭐 낙후된 건그지만 그건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우리 는 우리는 이제 개설하려는 중민학교는 <웃음> 조개탄이었고 이제, 이제 중학교는 연탄 연탄을 뜬다고? 네. 예 네, 연탄 연탄 요만한 거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가서 떼갖고 왔는데 이게 이 새끼들.. 아 이렇게 기내듯 <웃음> <웃음> <웃음> 형! 잠깐만 형! 항상 우리 대중이 보고 있다는 걸.. <웃음> 집게가 크잖아요. 이게 잘못 집은.. 연탄을 안 만져본 집이 있으면 그걸로 깨먹어. 애들이 힘 조절을 잘못 떼갖고. 음. 딱들 정도만 잡아야 되는데 빡줘버리면그 반으로 아, 딱 아, 나게 도요그리거 아. 손으로 붙여서.. 아.. 그랬구나.. <웃음> 그걸를 아, 이제 참, 어떤 반은.. 니네 세대나 우리 세대나 뭐 비슷비슷하네. 뭐 날채가 많이 안어 제가 그러니까 형님 세대보다 위세대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딱, 딱 형님 세대가 있었고 형님과 제가 같은 세대 마지막이죠. 마지막이지. 마지막 아, 너는 그냥 딱마지막이 제가 거의 마지막. 마지막 그러니까 근데 거기 음. 84부터는 또 달라요. 84부터 확 달라요. 음, 안 되게 달라요 개념이. 음. 그 걔네는 저 뭐지? 디디디디디 하는 그 그거 틀어주고 히타츠를 주고 이럴 때요. 아그그그그열 뒤에다가 디디디디디 하는 거 그거 디디디디 못살았네 그 가스! 가스를 에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빨간불 쫙 에이, 올라오는 그거, 거 그거 틀어줘 앞뒤로 그거 틀어줄 때고 난 오늘 편리 제일 재밌을 것 같다 아그 <웃음> 우리는 이제 술바로 가야 되나 봐아 <웃음> 그런가 보다 막 방언이 터진다시 <웃음> 거기에다 비디오 그 어? 그 뒷구멍에서 파는 비디오 막 숨겨 놓고다가 겨울에 그거 생각나고 눌렀는데 디디디디 하는데 뭐 탐내라고 보면 비디오 막 녹아져있고 막 <웃음> 비디오 시작 재밌다. 재밌다 아, 재밌네. 자. 자, 막장. 막자. 막장이야? 더 있어. 우리의 술은 이제 카메라 끄고 시작입니다.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갑자기 도깨방소도 <토크> 와. <마스워드. 웃음> 종합 방송이죠. 먹방에형작북저 뭐, 집에 갈 거예요? 아, 못까지 어떻게 같지 먹었는데. 뭐. 오케이! <웃음> 먹갈게 해가지 먹었는데.